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를 마치며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와 창세기 읽는 자세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물론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또한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읽던 방식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정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창세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원역사와 족장사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고사 부분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사입니다. 우리가 원역사와 족장사를 읽을 때 단순한 인물의 특징이나 삶, 행동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원역사와 족장사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이 각각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읽어야 하겠죠. 마치 신약성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네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듯이 창세기를 큰 덩어리 플롯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플롯은 이야기의 뼈대에 해당합니다. 이 관점은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 민수기, 전통적인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원역사와 족장사로 이해하는 것을 등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시작합니다 산 아래에서 시작해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죠 가는 길에 나무도 만나고 계곡도 만납니다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참나무, 오동나무 각양각색의 나무들을 볼수 있지요 나무를 보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도 볼 것입니다 계곡, 계곡을 보면서 걷기도 하고 내려가서 물에 손을 닦기도 합니다.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기도 하겠죠. 하지만 등산하면서 나무와 계곡만 마음을 몰입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정상을 향하는 길을 알아야 하고 내려오는 길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미리 예방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읽는다는 것은 창세기 인물들을 모아서 묶음으로 이해해야 더 유용합니다 그렇게 할때 창세기 의도를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원역사 인물과 족장사 인물을 비교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원역사와 족장사를 구분해 읽는 방법에서 조금 더 확장된 방법입니다 태고사 인물인 아담과 하와, 아벨 내피림적 인간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족장사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유는 태고사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족장사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고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족장사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완전히 이해 못해도 순종하거나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태고사 인물들은 자신에게 제한점 혹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족장사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불안전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을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창세기 인물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읽게 되면 그 인물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올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인물의 마음 중심이 무엇이었기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한 인물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의 강조점이 다르기에 비교해서 읽지 않으면 의미가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 가인과 이삭, 내피림적 인간들과 야곱, 바벨을 만든 사람들과 요셉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각각 인물들의 특징이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창세기를 인물 중심 이야기에서 구조적 문제로 읽는 노력입니다 원역사 인물인 아담과 하와 선악과 에덴 동산 추방 그리고 가인과 아벨 내피림적 네 인간들 바벨탑 족장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인물이 중심되는 이해로 머물기보다 개인 사회 국가 형태인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원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영원히 살려는 욕망, 하나님도 내편 만들려는 독점적 욕망,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싶은 권력의 욕망,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 바벨탑을 만들어 인간을 권력자의 의지대로 조종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원역사의 끝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세계화 과정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선택해서 새 역사를 펼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달신에서 떠납니다 정처없이 가야 할곳을 알지 못하지만 명령에 순종해서 방향만 보고 갑니다. 가전 고생 끝에 정착하지만 끝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1 0 0세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과 반대되는 전혀 새로운 문화와 문명 건설을 건설하는 개척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한 하나님을 일평, 일평생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산재물이 되듯 전 인생에서 믿음의 족장 역할을 성실히 준행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욕망을 숨기지 않고 쟁취하려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평생에 걸친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를 습득해 갑니다 결국 야곱은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난 야곱에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려 이집트의 고관대작 보디발의 종으로 힘든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집트 권력의 2인자로 부상합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국가적으로 실천하는 인물이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회, 국가로 이어지는 나선형 구조 이야기입니다. 나선형 구조란 무엇입니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깊이가 깊고 폭은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나선형 구조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평화의 나라로 향하는 방향잡기입니다. 족장사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욕망이 잠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의지가 삶에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길에서 말씀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합니다. 창세기 이해는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창세기가 출애국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를 보는 키가 잘 정립되어야 이스라엘 족장사와 출애굽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단절로 설명하게 된다면 모세 오경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읽는 자세에 대해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장세기는 히브리의 문학적 배경을 가졌죠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간결성과 침묵입니다 간결성은 이야기가 짧고 내용이 함축적이란 말씀입니다 주인공을 이야기할 때 여러가지 것을 다양하게 펼쳐놓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식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소재와 양념을 사용하여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는 날것 느낌을 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관찰하고 유추해 보면은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원인도 굉장히 간결합니다. 때문에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간결하고 희적 언어로 함축된 이야기를 문맥을 통해서 여백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유추하고 집중해서 읽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창세기 이야기가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말씀의 깊이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주인공의 심리상태가 최대한 절제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하려 할때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이삭이 볼때 아버지가 무엇인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죠. 침묵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시선을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만 보고 갔을 것입니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시작과 과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짧은 답변만 있습니다. 또한 이삭의 어머니 사례는 모리아산 번제에 이야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묵입니다 왜 이렇게 침묵을 많이 사용합니까? 독자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음을 가지고 읽지 못하면 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침묵하는 언어를 읽어내야 합니다 침묵 속에 말하고 싶은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요글 이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독자는 본문과 대화를 통해서 또는 묵상을 통해서 어떨 땐 논쟁을 통해서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침묵하는 인물의 말을 들어야 하겠죠. 이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를 읽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원역사와 족장사를 구분해서 읽자, 원역사 인물과 족장사 인물을 비교해서 읽자, 창세기를 인물중심 이야기에서 구조적 문제로 읽자였습니다. 또한 창세기를 읽는 자세는 간결성과 침묵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맥을 깊이 이해하고 여백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유추하며 침묵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더 깊은 묵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